가벼운 유산소 운동 을 시작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가벼운 운동은 아니다. 몇년 만에 등산인지 기억도 안 난다. 이 새끼 이 빨리 가는지와이가 정말 낮은 산 짧은 코스인데 아, 숨 잠깐만. 넘어갈 뻔했다. 마 아직 오르거나 뛰거나 하는 운동은 발목과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온다. 산책과 등산은 무산을 대비해서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에서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했다. 바람을 넣는 거니까 에어백이라고 해야하나? 꼭한 번에 되는 법이 없다. 테이프로 못하는건 없어 평소에 불던 리코더가 많은 도움이 됐다 내몸집만한 풍선을 불어야 되는 힘든 운동이다. 살다살다 살다 횡경막이 아프네. 하다보면 어떻게든 된다. 현란한 무빙 창고에 오래 박혀있어서 먼지가 엄청 많다 이제 아래쪽에 물을 넣어서 옷두기처럼 세워주면 된다 제질감드는 몸매 108단 콤보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없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됐다